백수보살들 제가 늘 응원하는 백수보살들 나란일좀 하세요. 큰일 좀 하세요. 당장 무급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란 일을 해서 엄청난 공덕을 쌓으세요. 세상은요. 공을 들여야 대가가 오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옵니다. 내가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으면 이 사회에 기여를 하세요. 자리 욕심 내지 마시고 돈 욕심 내지 마시고 인간이니까 그거 아주 없을 순 없지만 뭔 욕심을 내셔야 되냐면 여러분 일 욕심을 내셔야 돼 태어났으면 일 욕심 사람으로서 내가 뭐하다 살 건지에 대해서 강력한 일 욕심 그런데 월급 안 나온대요 아, 안해 이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면요 답이 없습니다 시장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말건 이 사회가 나한테 월급을 주건 말건 이 사회의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양심 응원하고 비양심 지적하고 힘 꺾는 이 부분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무급이라고 안 해요. 그리고 이걸 해야 사회에 기여를 해야 또그만큼이 사회에서 여러분한테 반드시 공권 없습니다. 반드시 여러분한테 또 예,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한테 혜택을 줄 겁니다. 믿고 가세요. 저한테는 이런 게 정치 행위가 아니고 정치인들한테는 먹고 자고 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게 정치 행위일 겁니다. 그렇죠? 우리한테는요. 먹고 자고 살아 움직이고 떠들고 이 모든 게요. 보살도죠. 보살의 행위고 양심지킴이의 행위에요 보살이 양심지킴입니다. 양심지킴으로서이 땅에서 내 양심 지키고 이 나라의 양심 지키고 전 인류의 양심 지켜가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지금 안 뛰어들고 한보고 계실 거예요. 계속 하시면 되는데 그냥 SNS를, SNS를 통해서 도 하시고 온라인, 오프라인 어디서든 여러분 필요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세요. 여러분은 이미 양심 지킴입니다 훌륭한 보살이고 양심 전사고 예전에 독립운동을요 무장투쟁도 해보고 외교, 외교도 해보고 모두 다 해봤어요 다 답이 안 나와요 신체호 선생이 이걸 다 해보다 답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 택한 게그 의열단식의 아나키즘적 저항 방식인데 그게 뭐였냐면 한국인 한 명씩 일본인 한명 죽이자예요 폭탄 던지고 테러하고 일본인들을 아무튼 괴롭히자. 전 폭력적 방식이라 이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. 우리도 지금 여기서 바로 이, 아, 이 정치인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뭘 고민하냐면요. 누굴, 그 중에 누굴 뽑지? 또 고민하고 있는 이 사실이, 이 실존이 되게 안타깝지 않으세요? 아무도 내 신경 안 써주고, 국민들 신경 안 쓰고, 국민 대다수의 상식과 양심 비판하고, 자기들한테 조금만 분리하면 불리, 곧장, 적폐니 빨갱이니 내몰면서 또 자기들한테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는 찍어달라고 구걸하는 이 짓이 지긋지긋하면요 신채호 선생식 혁명 방법을 제가 권합니다. 그냥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신채호 선생은 <웃음> 테러를 하자고 했지만 우린 뭐예요? 양심 테러예요. 그냥 양심을 해버리세요 그냥. 뭐냐 양심을 어떻게 합니까? 양심에 맞는 사람 양심에 맞다고 하고 양심에 어긋난 사람은 어긋났다고 하세요.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. 악을 악이라고 욕이라도 하라고 도저히 할게 없어 저항할 게 없어. 욕이라도 하면서 악은 안 된다고 선을 응원하겠다고 행동하는 양심이 돼서 움직여달라고 했었죠. 그게 양심 테러예요.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저 사람은 비양심이야 안돼이 사람이 더 양심적이야. 요걸 국민들이 다 자기 있는 곳에서 독립운동 때 폭탄 던지는 마음으로. 폭탄 던지면 자기도 죽을 줄 알고 던져요. 여러분 양심하는 게 그렇게 위험하진 않잖아요. 지금 잡혀가진 않잖아요. 양심을 있는 곳에서 막 무차별로 하세요. 동시다발적으로 온 국민들이 요 자기 있는 곳에서 선은 지지하고 악은 경멸하고 양심은 응원해지고 찜찜한 건 비판하고 날마다 그렇게 사세요. 그게 양심 지킴이고 곳곳에서 양심 지킴이들이 활약을 해주지 않으면 대다수. 일반 국민들의 양심과 상식은요. 짓밟힙니다. 철저히 이용당합니다. 갑들한테. 소시오패스 갑들한테 철저히 이용당해다